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찰흙놀이를 할거예요. 여러분 찰흙을 준비해주세요. 저는 이렇게 커다란 찰흙을 구했답니다.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. 이제 찰흙놀이를 해봅시다. 우선 찰흙이 어,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렇게 좀주문 해줍니다. 저는 이 차르게 귀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아, 응. 귀 하나, 아, 응. 귀 두. 자, 귀두 개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저는 이 차르에다가 눈과 코이 만들어 줄 거예요. t h r days later. h h Wank. h h a n k Hehehehehe <laughs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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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차르기 녹 녹아 버렸어요. 어떻게 된 일이에요? 내 차르 차르가 일어나 녹지 말란 말이야. 너가 녹아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꼬?